자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 차곡차곡 모여져가지고 컴퓨터 부품이 조립되듯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선택한 대로 되지 않고 그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게 결국엔 내가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. 자더 힘든 건 내가 정말 원해서 한번 했는데 한 번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한번그 패배감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섣불리 한번 다시 내가 발을 들이기가 어렵다 자 격투기 선수들도 한번 나한테 패배를 안긴 사람을 2차전 3차전에서 만나게 되면 그 기에 이미 눌리게 된다고 하죠 내가 장점을 취했어도 그것조차도 상대방한테 간파당할 정도로 압도당했었던 그 기억이 아, 내가 이걸 다시 한번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까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을까 자 저는 그 기준점을 세워요 내가 실패를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이걸 해볼까 정말 원했지만 한번 실패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전을 다시 시작을 하지 않고 다른 거 이걸 대체해서 이 대안으로 할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거를 내가 다시 실패를 했을 때그 파장이나 그 충격이 나한테 전해지는 거자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걸 진짜 대체하고 내 마음을 충족시킬 만한 게 따로 있느냐 없느냐 만약 에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열심히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그 한번 포기를 하게 됐어요 아우 이거는 굉장히 어렵구나 정말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곁가지로 눈을 돌리게 돼요 공인중개사 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거나 노력을 조금만 하면 금방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자격증에 눈을 돌리게 돼요자 그런데 이게 위안거리 그 대체될 그 자격증이 내가 진짜 원하고 처음에 원했던 공인중개사 그의 버금가는 원하는 마음으로 임하면 괜찮은데 자 단순히 그냥 대체해서 위안거리로 자 이거라도 해야지 이걸 공부하면서도 내신 마음속에 남아요 아 조금만 내가 예전에 공부를 더 했다면 직장생활 마치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 거 그때 어떤 착각을 했냐면 아내 인생은 어떤 그냥 드라마구나 쭉 이어지는 드라마구나 그 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그냥 쭉 이어간다 자 근데 생각을 달리 했어요 인생은 어떤 쭉 이어지는 장편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시트콤 같은 거죠 내가 1화 2화 3화 딱딱 끊어 갈 수가 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고 뭔가 포기를 했어요 자 그거에 대한 내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내 능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그냥 쌓여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 시트콤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NG가 났던 거는 그냥 컷을 해서 잘라버려야 되는데 NG를 냈던 그 경험이 계속 쌓여 있다 누적돼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거에 어떤 도전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계획이 한번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내가 세웠던 계획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어떤 그 죄책, 죄차... 오히려 현실을 막 외면하고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. 자정이 되면은 24시간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.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입금돼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어떤 기회가 생기는데 어제 그 누적된 어떤 실패나 패배감 때문에 진이겨져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된다. 내가 예전에 이걸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구나. 살면서 이런 생각 한번 들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정말 고만고만한 거 포기해도 그만 포기하지 않아도 그만 이런 거에 내가 심취해 있지 않은가 조금만 수틀리면 그만둬 버리는 거 자, 내가 정말 원하는 이것보다 다른 대체할 만한 거 다른 것이 정말 있는가? 있어서 이걸 내가 포기하려는 것인가? 어제 무너지고 포기했던 그 경험은 누적되지 않는다. 포기하지 않아서? 내가 그때 해냈기 때문에 그걸 안 했으면 어땠을까?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1인 창업, 책쓰기, 글쓰기, 동기부여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실 분들은 하단 온라인 카페 오셔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.